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혼자입니다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샤슴벌레를 체집하기 좋은 장소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과제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또 환경 파괴가 되고 물이 좀 적어지면서 과제를 좀 확인할 수, 과제를 좀 체집할 수 있는 게좀 적어졌는데요. 이번 제가 바로 이 통과, 조그만 떼로. 가재를 쉽게 체입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투건과의 영상을 한번 감상해보시죠 자 여러분 가재는 좀 시원한 시원한 물일급수에서 많이 서식을 하는데요 이렇게 큰 돌이나 낙엽 같은 곳에서 좀 많이 숨어서 지냅니다 따라서 이렇게 큰 돌과 낙엽이 있고 또일급수 그런 지역이라면 가재를 잘체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가재들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가재는 이렇게 돌돌 돌 사이에 많이 서식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맨손을 채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재는 자 오, 여기에도 지금 가재가 있죠? 가재는 이렇게 앞쪽에서 바로 잡는 것보다 뒤로 이렇게 도망치기 때문에 뒤쪽에서 잡는 게좀 편합니다 자, 이렇게 자, 오이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채집을 하시면 좀 쉽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통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적한 돌들을 들어보시면 채집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 여기.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조그만 거, 조그만 가재가 있습니다 지금. 자, 오. 자 여기 새끼 가재인데요와 이거 진짜 조그맣다. 오, 진짜 귀여운 새끼 가재입니다 자, 요거 요거는 일단 관찰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바로 놔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서식지는 다시 이렇게 복원해주고요. 그리고 또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돌을 질때 살살 들어야 가지가 도망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뿌옇게 바닥에 부유물 같은 게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볼게요. 오, 봐봐. 여기 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부유물이 올라오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렇게 부유물이 올라와서, 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여기는 어. 없는 것 같네요. Nope. 자, 그럼 다른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쪽, 이쪽이. Nope. No. 자 여기 이쪽은 부유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부유물이 좀 많은 경우도 있고요. 오 여기도 있네.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을 들어보시면. No.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가재들이 또 먹이가 있잖아요. 가재들은 주로 이렇게 부유물을 먹기도 하지만 어, 엽새우, 엽새우란 거를 좀 자주 먹어요. 이곳에서 또 엽새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이렇게 아래를 좀 살펴볼게요, 제가. 우와 오오아유 미쳤다 엽새우가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여기 자 이런 곳을 또살펴봐도엽새우를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여기, 오, 여기서 많이 나오네요. 자, 이런 게 바로 엽새우라는 건데요. 이런 걸 먹고 가재들이 자랍니다. 자, 우와. 여 보시면 이렇게 쭈꾸만 새우인데요. 진짜 엄청 아기자기해요. 애들이. 여기도 엄청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우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이 돌도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이 돌. 이돌 아래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한번 들어보죠 이제 우와 오. 오 있다 있다 있다 자 여기 보시 오자 여러분 여기 와 큼직한 놈으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이도 다시 통에 넣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엽새가 많은 부분에 가지가 한 마리 있어요 자 이렇게 아무래도 가재를, 가지가또 엽새우를 사냥하러 온것 같아요 우와 진짜 엄청 크죠? 집게 말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여기 낙엽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낙엽쪽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제 예, 아까부터 좀 보이던 가지가한 마리 있었는데 보에도잘 안보이네요 보 오오오 물리겠다자 여기 한 마리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나읍죽에서 얼쩡거리더라고요이 가재는 그리고 여기 가재가 아무래도 더 있을건데 일단 제가 다 잡지는 않고 이정도만 일단 채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이제 한번 가재를 관찰하러 가보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 이제 가재들을 잡아서 옮겨놨는데요 일단은 먼저 가재들이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참가재는 좀 갈색빛이 많이 도는 그런 가재인데요 크기는 그렇게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뭐 암수궁 암수궁 같은 경우에 자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개 두 쌍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게 바로 수컷이고 그렇게 없는게 암컷입니다 자 비교가 되시나요? 이게 스쿼트, 이게 암컷입니다 이런식으로 암수궁을 할 수가 있고요자 이렇게 오늘은 가재를 좀 간단하게 잡아왔는데요 어 일단 제가 뭐 곤충 영상을 위주로 이제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 다시 돌아오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